어뭐 홍영아 통계거든 왜 지금 샌도 가지고 있고 내가 준 프리트도 있을 거니까 뭐샌의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샌의 목차를 보면 어부터 출발하냐면 앞부분에 이제 경우의 수 파트라는 게 있어. 순열 조합. 그 다음 이제 확률. 애 뜻과 성질, 조건부 확률. 그 다음 이 통계 파트거든. 크게 세 포지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 시험도 보통 이렇게 세 구성으로 보기는 해. 근데 이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목적을 좀더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을 보러 가면, 학통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수능 시험지는 구성이 너무 심플하잖아. 문제 뒤에 여덟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 비슷한 비율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낼 때, 자 경우의 수를 묻는 경우가 있을 거고 확률을 묻는 경우가 있을 거야. 통계는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확률을 물을 때는 너희가 이전에 배웠던 순열, 조합의 계산 방법들을 다 사용해야 돼. 그냥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에는 단순한 순열이나 단순한 조합은 나오지 않을까? 거 왜? 그건 고일 거잖아. 확률과 통계라는 체계는 그게 없고 우리가 오늘 배울 순열과 조합의 활용 뒷부분 요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지 이해 돼? 근데 학교 시험은 좀 달라 순열 조합 문제 내면서 원순열 아직 안 배웠지만 원순열 문제를 내면서 간단한 순열도 시켜볼 수 있고 n p r 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강이 순열이거든 실제로 순열이 아니야 우리 책은 여러 가지 순열이지. 그러니까 순열의 활용이라고 보면 돼. 그럼 2강, 여러 가지 조합은 뭐겠어? 조합의 활용이야. 자, 그럼 순열을 어떻게 활용하냐? 첫 번째, 원순열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두 번째, 중복순열을 배울 거고, 오늘 배울 거야.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울 거야 일단 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 자체는 m p r 을 사용하며 m 팩토리알 같은 계승을 사용한다 이 m p r 은 어떻게 계산했다 m 팩토리알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눴다 n부터 어디까지 곱했다 이게 바로 앞에 거니까 n 마이너스 r 플러스 1번까지 곱했다 몇 개를 곱했다 r 개를 곱했다 이거였지? 자 1번 원순열이라는 거는 회전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원순열의 의미는 회전하면 사침이 있는거지 왜 우리 조풍영화 보면 보스가 여기 끝에 앉고 쫄딱으로 쫙 앉잖아 이거 보스가 옆에 앉아도 되냐 보통 여기 앉은 사람을 보스로 보잖아 그러니까 앉는게 다르지 앉는 위치에 따라 서열이 정이지 근데 아드완과 원탁의 기사는 왜 하필 원탁이었을까 우리 모두 평등하다 맞나요 우리 모두 평등하다 어디 앉든다 똑같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들을 한번 만나봅시다 자 원탁에 앉을 거야 여기에 하나 둘셋 넷이잖아 네 명이 앉을 거야 같은 간격으로 앉는다고 해 볼게요 네가 좀 옆으로 가야겠다 네 명이 앉을 거야 그러면 네 명이 앉을 거니까 4 팩토리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앉더라고 치자고요 근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몇 개가 똑같요 4개. 4개가 똑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몇 명이 원순열을할때 n명이 원순열을 하게 되면 그 n명의 원순열의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하나 빼고 팩토리아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요 얘 자체가 n 팩토리아를 n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지? n 팩토리아를 n으로 나눈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 여기에 n 팩토리알 나누기 n이며 그래서 n-1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다 그럼 몇 가지만 조금 더 가보자 원순열이꼭 원형만 아니어도 돼 원형이면 간격이 똑같이 앉으면 되는 거니까 자이번엔정상각형정상각형에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앉아 몇 팩토리알일까? 그냥 2 팩토리알 하면 되겠지 원형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근데 여기에 두명두명두명이 2명, 2명, 앉아버리면 어떻게 될 문제가 좀 달라지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 섯명을 대여해 놓고 같은 것들을 나눠주면 되거든 그럼 얘랑 똑같은 출발점이 몇 개냐 이거지 한번 돌려서 여기 또한번 돌려서 여기 총몇개세개니까 3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해도 좋고 두 번째 어? 원순열이네 회전에서 같을 수 있으니까 하나 빼고 팩토리아 해주고 네. 그럼 다른 자리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 여기랑 다른 출발점이 누구야? 예지? 네. 몇 개? 두 개를 곱해줘도 된다 일단 줄 세우고 겹치는 횟수로 나가줘도 좋고 원순열 시켜놓고 다른 횟수를 곱해줘도 좋다 둘의 계산은 똑같다 5팩 곱하기 6 6나누기 3이니까 2팩 곱하기 5팩 똑같아 음, 똑같나? 계산 안 해봐요 똑같아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야. 여기 세명한명 보스들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앉을게. 좀 헷갈리지? 그럼 일단 여덟 명이 앉을 거니까 8팩토리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몇 개가 바뀌는지 보자. 아무나나 하 얘랑 똑같은 자리 몇 개야? 2개지. 2를 놔두면 돼. 또 다른 방법은 뭐야? 일단 원순열 시켜. 얘랑 다른 자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리가 다르지. 괜찮아요? 네, 이것이 원순열입니다. 됐습니까? 책에 보시면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색깔도 들어가고 막 재밌게 많이 나와있어요. 개념 유형 확인 학습 4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다. 간단하게 3 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A B C D 5명 학생이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한다. 그때 A와 C가 이웃한데 우리 이웃하면 어떡해? 묶어버리잖아. A랑 C를 한 덩어리 취급해 그럼 몇명 남았어 이제. 셋 남았지. 몇 명이 네명 원순열 하는 거야. 네명원순열3 팩토리알이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번 이 팩토리알이고 4번 했죠. 오케이? 네. 이것이 원순열이의 조금 이냥 훈훈해졌지. 요금 끄자. 아 어, 이거 기타를 틀면 내가 느려져 내가 내가 천천히 막 느려져 자, 두 번째 중복 순열이거든요 중복 순열은 중복을 허락한 거야 서로 그러니까 순열 자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앵계 중에 알계를 택하고 일렬로 배열이지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앵계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알계를 택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 2, 3, 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번씩만 쓰는 네. 그럼 여기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잖아. 네. 근데 중복을 허락해 버리면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네 개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쓸 거예요. 네. N 파이 R인데 봐봐 4, 4, 4를 곱했잖아. n이 3번 곱해지잖아. n이 r번 곱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n의 r제곱이다. 자, 중요한 건 n의 r제곱이다 따위가 아니라 n과 r을 구분짓는 거야. 자, 숫자 카드로 네. 자리야. 네.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체통이, 서로 다른 우체통이 4개 있어. 네. 서로 다른 편지가 다섯 개 있어. 그러면 자 서로, 다, 서로 다른 우체통에 서로 다른 편지를 집어넣는 거잖아. 네. 서로 다른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집어넣는 것도 가, 마찬가지겠지.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헷갈리는 중복조합 상태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4의 5제곱일까? 5의 4제곱일까? 여기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배열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알계를 N한테 배열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다른 앵계를 아니, 반대로 알계가 가서 앵계를 선택을 하는 거야. 봐봐. 얘가 R이지. 얘가 N이지.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개? 즉, 얘가 갈수 있는 게세 군데가 아니라 여기가, 얘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네, 네 개.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네 개. 이렇게 됐잖아. 그니까 러이 넷이 붕, 밑에, 밑에 자리에 아이 되는데 이 넷이 뭐야? 선택을 받는 거야. 바로 이 N이 뭐 해야 된다고? 선택을 받는 거야. 선택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R은 뭐야? 선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무채통이 가만히 있는 편지한테 가갖고 야 편지 일로 와봐 하고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우체통은 가만히 있는데 편지가 가서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야? 편지가, 편지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받는 게 우체통이고 선택을 하는 게편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86 실제로 제일 안 쓰는 애야. 뭐 4P3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근데 4이3 이건 진짜 안 써. 거의 이대로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말아요. 자 중복순절 얘기 드렸어요. 문제 보시면 어. 또, 중복순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유기명 투표입니다. 자, 후보자가 다섯 명 나왔어. 후보자가 몇 명? 어. 후보자가 다섯 명 나왔는데,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 명이라고 할게. 이름을 써서 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몇 명? 다섯 명. 두 번째도? 다섯 명. 세 번째도? 다섯 명.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지. 그 그러니까 순열의 힘들은, 순열은, 다른 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조합에 활용해서, 나 순열의 활동이라고 써놨니? 한글을 못쓰니? 나는 왜 이렇게. 히터를 치면안 된다니까? 조합을 활용해서, 중복조합 나올 건데, 중복조합이랑 저 중복순열을 구분짓는 게 필요하거든. 중복조합은, 무기명 투표 표 값에 이름이 없어. 자, 거기 나와 있는 편지 다섯 개를 우체통 세 개에 집어넣을 때. 선택을 받는 게 우체통이니까 5에, 3에 5제곱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중복순열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저기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웃음> 또, 유기병 투표 말고, 일반적인 함수에서. 함수에서 봐봐. 정의역 X가 원소가 다섯 개야. 1, 2, 3, 3개만 합시다. 공역 y가 1, 2, 3, 4야.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개? 4개. 2가 4개. 3이 4개니까 4의 3제곱. 즉 공의 정제곱 되겠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누구의 5제곱? 공의 정제곱 얘가 받는 것이다. 첫번째 시간에 마지막 설명이 하나가 나올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좀 풀고요. 가봅시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3π2 실제 있어서 작년에 수능 보델들 중에 수능이 끝나고왔고 선생님! 3π2가 나왔는데 23번에 3π2가 나왔는데 3의 2제곱이었는지 2게3제곱이었지 생각이 안나갖고 틀렸어. NPR 하지 말고 함수 쪽으로 기억해. 함수는 공정하거든요. 공정해서 공 파이 정이야 그니까 러 공의 정제곱이야 그니까 러 항상 앞에 게 밑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3의 2제곱이겠죠? 네. 그럼 n의 세제곱이 125니까 n은 오. 5가 나올 거예요 중복을 합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두 자리 자연수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거세 개, 두 번째 세개 그래서 3의 제곱이지 이걸 굳이 중복 순열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네. 밑에 서른 다른 n개 중에 r 개를 체크하는 중복 순열의 수라고 했어 3개의 글자, 가나다 중에 중복을 하락네 4개를 택하여 한 줄로 나열한대. 그러니까, 글자 순서 때문에 앞에 있는 3이 n이고, 뒤에 있는 4가 r이기 때문에 3에 4제곱. 81. 그럼 답은 1번, 아니, 답은 2번하고 4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5에 2제곱이겠지? 그럼 81 더하기 25니까, 106. 됐죠? 자, 3개의 세, 세 숫자 0, 1, 2를 이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정수를 만든대. 근데 0, 1, 2야. 누가 포함됐어? 0. 0.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 그 다음에 0, 1. 그래서 18개. 0, 1, 2를 중복으로 해 4자리 네 자연수. <웃음> 54개. <웃음> 학생한테 OX로 임의로 답하는데 첫 번째 답할 수 있는 거 OX 둘중 하나 두 번째도 1 그렇지? 그래서 2의 몇 제곱? 네. 10 제곱. 그러니까 선택을 받고 선택을 한다고 라 봤을 때 OX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학생이 OX 선택을 하는거죠 4개의 우체통 3개의 편지 선택을 받는건 우체통 편지는 3제곱 4의 3제곱 맞나요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64 얼마? 64. 진짜? 4의 3제곱. 네 맞아요 잘했어요 첫번째 들수 있는 깃발 빨파 노호중에 하나 3개 그러니까 3의 4제곱 되겠지 네. 8 1이 몸좀 풀고 좀 가볍게 생각하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쉬운 문제를 좀속 중에 좀 보려고 갖고 왔어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막 진열하고 싶은데 똑같은 책들이 여러 개인 거야 막자기가열권 있고 센이 막세권 있고 이걸 어떻게 줄 세우냐 이거지 똑같은 것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막 어쨌든 세울 수도 있잖아 막 자이 센센 자이 센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센센센 센, 센, 자이 자이 자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자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A, A, B, B, C, C 몇 개를? 여섯 개를 나열할 건데 우리가 살짝끔 니한테 색깔을 입혀볼게 그럼 이제 달라졌지 하얀 행이 애기, 노란 행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육팩이에요 그죠? 육팩, 너무 많으면 좀 줄여봅시다 몇 개로 줄이냐면 예를 들어서 a a a 3세개를줄려 볼게요. 어쨌든 간에 얘네가 배열되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가 B 하나만 붙입시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배열되는 게 요런 게세 가지였던 거잖아. 이런 게세 가지 실제로 세 가지일까? 이런 게 여섯 개가 나와. 얘네 수, 셋이 줄 서야 되는 거잖 그럼 하나만 줄일게 연한개더 줄일게 이것만 줄 세워볼게 그러면은 AAB AAB ABA ABA BAA BAA 노란 A 노란 A 노란 A 노란 A 노란 A 노란, A, 노란, A, 노란 A라고 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여야 돼? 하나 둘 6팩, 그러니까 3팩토리알이었을텐데 이 3팩토리알이 얘네들이 줄 수는 횟수만큼 겹친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줄수 있는 횟수 2팩으로 나눠줄거라는거야 그럼 조금 확장을 해볼게 A가 3개 B가 2개야 일단 몇개가 줄을 설건데 다섯개가 줄을 설건데 A가 줄 수는 3팩이랑 B가 줄 수는 2팩이 겹칠거야 그만큼 겹칠거니까 나눠줄게 괜찮겠어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n이 만약에 p 플러스 q 플러스 뭐몇 개가 더든 상관 없겠죠. 이라면 n 팩토리얼로 줄 세우고 p 팩, q 팩, r 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능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팁이 중요 들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가 정해진 애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 B, C, D, E를 줄 세울 거거든요, 얘들아. 줄 세울 건데, C는 E의 왼편에 있어야 돼. 요 C가 이보다 먼저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C가 2에 바로 옆에 붙어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의 왼쪽에만 있으면 된다 순서가 정해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한테 검은색으로 봉투를 씌워버릴 거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럼 둘은 같아졌지. 이미. 검은색 봉투니까. 그리고 줄을 세우면 3, 5팩 나누기 2팩으로 줄을 세웠더니 예를 들어 검은색 A, D, 검은색 B 이렇게 했잖아. 얘기했지.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세우면 되 이제 남자리 그래. 왼쪽이 C가고 오른쪽이 이 가면 되잖아 내가 배열할 필요 없지 그냥 C가 찾아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문자 취급한다 끝나요? 여기도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들은 그 순서 이외에는 배열 방법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것으로 보고 배열한다 메스 홀릭을 1년으로 배열할 때 A, O, I가 순서로 배열된 것은 지금 메스 홀릭이라는 글자에는 다 다른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8개를 배열할 건데 A, O, I는 이 순서로 배열이 되라고 했으니까 순간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배열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자 취급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8팩토리얼 나누기면 3팩토리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이 최단 그, 그,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주로 사용하는 게가 최단 거리 기차길에요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게 최단 거리 기차길. 본적 있을 거예요, 이 그림. 네. 자 어떤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키냐면, 자 한번 보자. 우리가 게임을 한다 생각해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건데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방향, 방향키를 방향 이용해서 보낼거야 음. 최단거리니까 어떤 방향키는 사용하지 않지? 왼쪽이랑 아래라는 방향키는 사용하지 않지 음. 무슨 방향키만 사용해? 음. 오른쪽이랑? 음. 위만 사용하겠지 그럼 오른쪽은 하나 둘셋넷 다섯 번을 어쨌든 눌러야 돼 오른쪽은 다섯 번 눌러야 되고 위는? 네 번을 눌러야 돼이 조합 아니야? 위위위 위, 위, 오른 오른 위 오른 이렇게 갔다면? 위위위 위, 위, 오른 오른 위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배열하는 거잖아. 네. 900소리라는 얘기. 500 4 0 네. 오케이. 네. 어. 근데 실전에서 이거 더 많이 씁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개?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냥 쭉 오는 거. 한개한개한 개. 한개한개한개한 개.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1한 가지나.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지. 거는, 응. 얘네들 더해서 2개.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얘네들 더해서 3개. 그래서, 대각선을 더해서 갑니다. 5, 6, 3, 4, 5, 6, 10, 15, 21. 얼마야, 여기? 10, 15, 20, 35, 35, 56, 70. 정답은 126. 선생님, 126이 진짜 맞겠습니까? 9, 8, 7, 6 나누기 4, 3, 2, 1이죠. 18 곱하기 7은 126이요. 에 실전에서는 이 계산도 쓰는데 이 계산도 쓴다고 근데 이거 쓰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많은 칸이 안 나올 거거든자 그럼 외워놨으면 좋은 거 2x2 2x2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x2 1, 1, 1, 1, 2, 3, 3, 6 4팩 나누기, 2팩, 2팩, 24 나누기 4니까 몇 가지? 6개. 2x2는 6개다 정도는 기억해두면 계산 안 하겠지. 실제로 수능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여기서 출발하여 여기를 거쳐 열로 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서 6개.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에서 6개. 곱해서 36개. 3절 넣었어. 만약 이렇게 괜찮게 하는데, A에서 요 점을 꼭 거쳐서 가라 그래, P를. 그러면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인 거야. P를 꼭 거쳐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없는 부분이겠지. P를 기준으로 아래쪽, 오른쪽 아래랑 왼쪽 위는 안 가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초바이니까 여섯 개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세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해도 되고요. 5팩 가는 게 2팩, 3팩 해도 상관없겠죠. 5,4 나누기 2니까 1 0까지 남겼네요 그럼 6,10까지가 된겁니다 숫자 1,1,2,3,3,3,3 1열로 배열하는데 1,1,2,3,3,3,3 그럼 총몇 갠데 숫자가 7. 7개인데 1,1,2팩,3,3,3,3,3 4패기야 네. 그래서 7,6,5 나누기 2 3,5개 1 0 패스를 배열하는데 4팩 나누기 2팩. 2팩 12개 1, 1, 2, 3, 3, 3이 가장 앞에 놓인데 그럼 맨 앞에 3을 하나 갖다 놔 그럼 나머지 몇 개만 배열하면 돼? 네개 배열할 건데 이제 공통인 거3 없어졌지? 2팩 12개 커피를 배열하는데 F가 가장 앞에 온대 네. F 앞에 갖다 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배열하면 되잖아? 네. 5팩인데 뭐가 겹쳐? 2 e 하나 붙이니까 2팩 몇 개야? 60개 2, 2, 3, 3, 3으로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수는 결국은 여기 0장다배열하는 얘기지 5팩 가격, 2팩, 3팩 10개 어. 되셨어요? 네 1교시 이 정도만 제가 떠들겠습니다 한 30분? 30분? 조금 안되게 떠들었는데 잘요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개념형 확인학습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센에 있는 대표문제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막히는 대표문제 있으면 갖고 와 주십시오 네. 자두 번째 이제 조합의 활용이겠죠 네. 또 활동이라고 적지 않게 <웃음> 자 그럼 조합이니까 ncr이 분명히 있을 거고 ncr의 계산은 p r 과 헷갈리면 안돼 그냥 ncr 정리를 많이 쓸 거니까 나눠줘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돼 조합은 순서가 그러니까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순서로 나눠줘야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중복조합 두 번째는 이항정리 세 번째가 분할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 이거 수능은 아니야 교과서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이거는 없어진 거거든 근데 내신에서 가끔씩 물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 그냥. 아예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학교에서 나올 만한 건다 하겠다 네. 자 중복 조합은 마찬가지 중복 순열처럼 중복을 허락한 조합이겠지 네. 서로 다른 앵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는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거든 그럼 얘도 저것처럼 식이 있어 이거 쓴다고 NHR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애들이 있지 얘네들은 m p r NCR, NHR, m p r 은 확실하게 구분 져야 돼 계산 방법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름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How to 계산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지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스토리를 좀 봐야 돼 내가 너희 둘한테 심부름을 시킬 건데 편의점 가서 콜라 사이다 환타를 사오는데 10개 사올래? 이런거야. 뭐 중복 순열이면 콜콜 사사콜사환 이거랑 콜콜콜콜 사환이거다 다르겠지. 하지만 우리는 뭐 상관없잖아. 콜라 몇개 꺼내고 사이다 몇개 꺼내고 이게 가판 잡, 자판 계산하시는 카운터에다가 우르도 쏟잖아. 그럼 이 사람이 에이 콜라 몇 개인지 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콜라 사이다 환타 포함해서 10개를 사와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 당연히 허락됐지. 야세 가지 중에 사야 되는데 중복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네. 중복을 허락하여 사는데 콜라 안 사도 되지 콜라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표현이 3H10이야 10. 콜라 안 사도 돼 사이드 안 사도 돼 환타 안 사도 돼 한군데 몰빵돼도 돼 상관 없지 네. 자이3 h 1 0은 그러면 이렇게 구분적으로 내가 어, 신체가 좀 불편해 시각장애가 좀 있어 그래서 대형마트를 가니까 이렇게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짓는 요 바가 있지 내거 끝나면 딱 올려 놓잖아 그래서 내가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손님이 이러는 거야저 지금부터 콜라 사이다 환타 갈 건데 막대기 앞에께 첫 번째 막대기 앞에께 콜라고두 번째 막대기 앞에께 환타 사이다하고 세 번째 막두 번째 막대기가 지나면 나머지 환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 뭐두개세개 개, 다섯 개가 올라오면 콜라 두 개, 사이다 세 개, 환타 다섯 개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나는 만지면 똑같이 만져지니까,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콜라 세 개, 환타 일곱 개 산다는 얘기지 사이다 안산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차피 음료는 열 개잖아. 그럼 요 사이 어딘가에다가 막대기 두 개를 꽂으면 되지. 그치? 막대기 두 개를 꽂을 건데 그 막대기 두 개까지의 공간도 1 2 개로 보자고이 막대기는 왜두 개야? 이게 세 개니까 하나 뺀 거지 n에서 하나 뺀 거지 여기는 알개지알개고 n 1개지 이 중에 나는 막대기가 들어가몇 개를 선택해야 돼? 두개 막대기는 몇 개야? n 1개지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은 원래 어떻게 되느냐? 더해서 하나 뺀거 왜 하나 빼는지이되지 cn-1이야. 근데 우리가 조합의 계산에서 어떤 걸 했냐면 조합의 계산에서 ncr나 ncn-r이 같다라고 했어. 얘네 둘이 더해서 앞에 대면 바꿔 쓸수 있다 했으니까 얘도 바꿨으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도 되지. 오케이. 사실 얘를 좀 많이 쓸 겁니다 얘를.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해서 빼기 1 12 C 10 써도 되지만 작은 숫자 쓰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야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이 중복조합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 최강이야 여기 여기 지금 오늘 배우는 것에 제일 중요해 자 중복조합 자체가 어려운데 중복 조합 자체가 활용이 되는데 그 첫번째가 음아정 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두명 나올거야 서다항 두명이 내 여자친구야 절대 까먹지 마 선생님이 여자친구 이름이야 음아정이랑 서다항 음아정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 자 표현을 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 10이야 근데 음이 아니야. 그럼 양수, 0 포함이지. 0 이상이지. 정수해야. 0, 1, 2, 3, 4 이런 거지. 콜라 사이다 헌타안 사와도 되고 한개두개세개 사겠지 1.5개 안살거 아니야. 네. 똑같은 거야. 그냥 음아정3 a 7시면야 그럼 응용, 얘를 응용하면 자연수 순서쌍이 나올 수 있어. 무슨 순서쌍? 자연수, 자연수 순서쌍. 자, 자연수 순서쌍이라는 건 뭐야? 뭘뺀 거야? 0은 안 된다는 거지. 한 개씩 미리 사라는 얘기야 야 콜라 사이드 환타 사오는데 콜라 사이드 환타 한 개씩은 사라 그럼 너희가 서 어떻게 해 일단 콜라 하나 사이드 하나 환타 하나 담아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수 순서 쌍 X 플러스 Y 플러스 세트가 10개야 콜화 콜사환 10개 사오래 근데 한 개씩은 사오래 그럼 3개 담았을 거 아니야 그럼 3에 이치몇 하면 돼? 7왜 7. 7이야 1 0개에 3개는 이미 담았잖아 오케이? 여기서의 응용도 홀쑥에 사와라. 콜라랑 사이다는 홀쑥에 사오고 환타는 짝쑥에 사와라. 그럼 봐라. 자, 얘를 응용할 겁니다. 데리고 올게요. 콜라, 홀쑥에 콜홀, 사이다, 홀쑥에 사홀, 환타는 몇 개? 짝쑥에 사오래, 환짝. 해서 더해서 10개를 사와볼래? 자, 음하정, 음하정, 0 이상의 상황을 만드는 거야. x, y, z잖아. 자, x 대신 x'인데 프라임 홀수는 2. 0을 넣어서 홀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 만들려면 어, 1이지. 그럼 얘도 2y' 플러스 1. 짝수는 2z' 플러스 0 넣어서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거 2를 만들어야 돼. 더한 거지. 괜찮아? 이것도 자연수도 원래 그래.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 해서 1, 1, 1 덜어준 거란 말이야. 여기 1, 1, 2 덜어주면 얼마야? 6. 나는 2하면 3H3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저기서 파이는 3, 3 파이, 3 이런 표현잘안쓴다그랬지 근데 여기 진짜 많았어 중복 조합이라고 느껴지면 3H3이라고 써놓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해? 5C3, 5C2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조차 빠르게 알아야 돼. 적이랑은 완전 다르지? 자 그러면 왜 무기명인지도 설명해볼게. 선거에 유권자가 3명 나왔어. X라는 아이, Y라는 아이, Z라는 아이가 나왔어. 걔네가 총 10명한테 표를 얻을 거야. 기권 없어. 그러면 X라는 애, Y라는 애, Z라는 애의 표를 합해서 그럴게야? 1개지 0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0 이상이네? 1.5표 없잖아. 음하적이네? 내 네, 여자친구네? 사명이 70이네? <웃음>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은 무기명투표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투표하면 얘를 떠올리는 게 좋다. 무기명 이표의 이름이 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과 순열이고 서로 다른 것이 같아지는 게 조합이다라고 봐도 좋아.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다항이라고했잖아 서로 다른 항의 수. 저거는 서다항 이제 둘째 네 여친문데. 서로 다른 항의 수야 어떤 거 이런 거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10제곱을 하면 항이 몇개 나올까 이런 거야 어쨌든 이러면 10차 10차 10차들이 나오겠지 근데 그 10차에는 x만 10개 와도 되고 x9개 정수교식 갖고 오네 안 갖고 와도 되네 그러니까 뭐야? 얘도 3H10이야 이제 고민 안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함수의 활용이 있는데 함수 저기도 함수였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증가 같은데 또는 감소 같은데 뭐가 포함되어 버리냐면 등호가 포함돼요 등호가 포함된 증가라고 불러보자고 여기 감소도 상관없어요 제가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1 x2 증가 감소 상관없이 어쨌든 이건 내가 배열해 하지 않아 배열 안에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경우 공시정 사용한다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등호가 들어가면 뭘 허락한 거야? 중복이 허락됐지 이함수에서도공 h 됐지? 일반 순열은, 일반 순열은 1대1 함수야, 이거. 1대1 함수. 공, 시, 정. 공, 시, 정. 공팩토리알 뭐야, 이거. 1대1 대 뭐, 요 정도까지 얘기 드렸어요.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다 나왔네 11페이지에 3번 다항정리의 함수라고 되있잖아요 다항정리의 함수 이거 응. 서다항이죠 넘겨볼게요 함수의 개수까지도 다 나와있잖아요 전부 다습지다 내가 책인데 그냥 내가, 내가 만든 책은 데자 1번 4H5 어떻게 구할요 4H5 4H5 더해서 빼기 1이니까 8C5 하고 싶은데 그냥 8 3이더 편하겠죠? 그럼 다 3H3은 더해서 빼기 1이니까 5C3인데 5C3보다는 5C가 더 편할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8C3은 8, 7, 6 나누기 3, 이 2, 1이니까 56 5, 4 나누기 2, 2, 1이니까 10 2H4 더하기 3H5 가능하시겠죠? 네 4개의 학급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한대네 4개의 학급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한대어 이게 뭔 소리야? 4개의 학급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한대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급에서 나오는 개수가 있지? 그러니까 1반하고 2반하고 3반하고 4반을 포함해서 5명의 학급을, 뭐 만든, 5명의 임원을 만들게 이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어, 일반에서 아무도 안뽑아도 되고 하는 거니까 N개 중에 2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가 15개야 NHE가 몇이라고? 15 NHE는 N 플러스 1 c 2잖아요 얘가 15야 그럼 얘를 P로 바꾸는 순간 2배가 되니까 30 연속된 숫자 2개 곱해서 30 만들려면 6 N은 얼마? 5 조합 상태에서 이 계산 좀 힘들어서 다 순열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3차 다항식의개수는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3차 다항식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에서 몇 차를 만들면 돼? 근데 서로 다른 문자래. 서로 다른 문자 몇 개를 이루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뽑아야 돼? 다섯 개 중에서 세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걸 뽑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몇 개야? 10개지. 근데 모든 3차 다항식이야 모든 A가 3개 나와도 되는 거잖아 o h 3이 중복을 허락해 버린 거니까 o h 3은73 35개 문자 A가 들어있는 3차 다항식 그럼 A는 포함하고 나머지 여기서 몇 개만 뽑으면 돼? 두 네. 개를 뽑으면 돼 근데 A가 들어있는 3차 다항식이라고 그랬잖아 A가 한개 들어있는지 두개 들어있는지 세개 들어있는지 갖다줘야지자 A가 한개 한 들어있는 거는 여기서 두 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2h, 2. a가 두개 들어있는 거는, 2에 4h. 맞지? 네개 중에 몇 개? 한 개만 뽑으면 되지. a가 세개 들어있는 거는, 한 가지. 그래서 얘가 면 5c2, e. 10. 얘는 4, 얘그몇 가지? 얘는 5가지. 됐나요? 정 답이 뭐135 15 1번. 자. 지옥문을 열러 갑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어쨌든 확률 같잖아. 경우의 수 같은 거야. 그냥 경우의 수 같은 애고 그냥 경우의 수야. 이렇게 그냥 우리 지금 넓게 좀필기된 부분들 을 전부 이렇게 화면에 잡아 보면 그냥 이게 그냥 경우의 수 전부야. 이제부터는 좀 다른 녀석을 만나. 이항정리라는 애를 만나게 되는데 이항정리는 이거야. 좀 어렵다. 좀 어렵다. 오른쪽에 쓰고 이쪽으로 좀 가지고 올게. 자, 이항정리란 이건 뭐야. a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야. n제곱에 대한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야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도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x가 두개 있는 함이 있을 거고 x가 한개 있는 함이 있을 거고 2차니까 y가 한개 있을 수 있고 그다음 y가 두개 있을 수 있겠지 그때 여기 개수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자 그럼 x를 두개 뽑는 방법의 수는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x를 두개 뽑는 거잖아 X 플러스 Y가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두 덩어리 중에 X를 하나만 뽑는 거잖아 X 기준으로 줬을 때 얘는 두 덩어리 중에 X를 뽑지 않는 거지 반대로 뒤에 있는 Y의 기준을 둔다면 안 뽑는 거고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인 거고 2인 거고 1인 거야 그럼 3차항도 볼까? X 플러스 Y의 3차 X 세 개야 그러면 세개 중에 Y를 뽑지 않은 거지 그러면 x가 2개고 y가 1개라는 거는 3개 중에 y를 1개 뽑은 거야. x 하나, y 2개니까 3개 중에 y를 2개 뽑은 거지. y 3차니까 y는 3개 뽑은 거야. 그래서 1, 3, 3, 1인 거야. 그 다음 1, 4, 6, 4, 1도 계속 알죠? 그럼 1, 4, 6, 4, 1은 뭐되겠 4C0, 4C1, 4C2, 4C3, 4C4 이게되지 1, 4, 6, 4, 1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 A가 N개 나온다면 이야, 이 여기는 이제 시그마를 좀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시그마를 못 배우니까 할수 있는 얘기가 좀 적어지긴 하네. 해보자. 그럼 여기는 B는 안 뽑으니까 NC0이지. 그다음 A가 한개 줄고 B가 한 개면 NC1 되겠죠. 여기. 괜찮아요. 그 다음은 nc2A의 n-2제곱 b의 2제곱이 되겠죠. 이게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b를 알게 뽑으면 여기는 ncr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뵙 마지막에는 ncn의 그냥 b의 n제곱으로 끝나겠네요. 오케이. 이때 이 녀석 b가 몇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b를 정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저거면. b가 4차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저 녀석을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해 일반적인 항을 어떻게 구한다? n, c, r의 a의 n 마이너스 r제곱 b의 r제곱. 항을 특정할 수 있지 내가 여기가 7제곱이면 2차랑 5차일 때 계수를 특정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특정항의 계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 괜찮아요? 자요 얘기한 거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좀 재밌는 계수를 할 거예요 오 이때 요 계수들을 이제 이항계수라고 할 건데 일단은 앞에 1 d X를 이렇게 a 대신 에들어간는 거야? 그럼 뭐야? n c m d 에 X의 개수만큼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는 됐지? 됐지? 세라 멀리서 보 거지. 부호가, 괜찮아 여기까지? 우리 왜 모든 계수에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이해돼요?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될건 이겁니다. 이 2항 계수들, nc0부터 ncn까지 다가오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2에 n제곱이 나온다. 그 다음에 홀수번째와 짝수번째의 부호가 엇갈려간다면 0이다. 자, 이때 마이너스를 넘겨줍시다. 그러면 nc1 더하기, nc3, 홀수번째들은 1로 넘어오겠죠. 짝수번째들은 여기 남을 겁니다. 0 포함해서. 이 둘의 범위가 같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면 2n제곱이 하며 얘네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며 각각은 얼마가 돼야 돼? 절반씩이 되겠지 홀수 번째만 좌우락 더하면 2n-1제곱 짝수 번째만 좌우락 더해도 2n-1제곱 자 여기가 수학 1을 다 배우고 나면 시그마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게 단축이 되면서 표현이 바뀔 거고요 수학 2를 다 배우고 나면 이 식을 미분해서 식을 만들 거고 적분해서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확장돼. 근데 얘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거든. 수열배우 전에. 그러니까 이 상태야. 이 상태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이 나가야 이 앞에서 끊길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게 들어가구다첫 번째 중간고사가. 그런데 이학기 기말고사 때이 범위가 들어간다. 그럼 시그마로 표현이 확장된 새로운 범위로 표현돼서 들어간다. 근데 여기를 누적 범위로 해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미분 적분까지 확장된 부분들로 지금 여기는 배움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수일도 모르고 수일도 안 끝났고 수일도 안 끝난 상태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자그 다음에 봐봐 이제 또 재밌는 거그14641 얘기할 때왜11121 이거 할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줬거든 처음에 자 여기가 어 뭐야 이거 뭐지? 야흰색 거. a 플러스 b 그 다음은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1 1 1 2 1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였잖아 1 2 3 3 1 그지? 자 그럼 어딘가에는 n 마이너스 1 c r 마이너스 1그 옆에 n 마이너스 1 c r이라는 게 있겠지 어딘가에는 그 밑에 줄로 내려오면 N, C 이렇게 되지 않겠니? 여기는 봐봐 1차니까 1, C, 0 1, C, 1이고 2, C, 0 2, C, 1 2, C, 2고 이렇게잖아 여기는 3, C, 0 3, C, 1 3, C, 2 3, C, 3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삼각형을 한번 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왜 안나와요 요 삼각형 역삼각형을 어딘가에딱 때려집어넣으면 위에꺼의 합은 밑에 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네. 그래서 어디가에 삼각형 딱 집어넣으면 윗줄은 n-1로 봤을 때 n-1, c, r-1 그 다음 숫자니까 이걸 보고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가 2면 여기가 2니까 r로 붙어지겠지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게 얘가 된다는 이항 정리의 두번째 식 두번째 식 음이 더운 거 잠깐만 끌게 사나 사막에 와 있는 거 같아 두번째 식 n-1cr-1 더하기 n-1cr은 ncr다. 이걸 내가 너희 그 조합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큰놈쓴다그 했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난다는 게 어딘가 특정 줄의 두 단어다. 두 개다. 거기서 더하면 앞에 게 하나 밑에 줄로 가면 뒤에 거큰놈 쓴다. 뒷자리만 다 온다. 그 얘기.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야. 그래서 그때 야 이거는 설명을 지금 못하지만 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항계수를 알아야 이 라인을 알지 되셨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점까지 다 얘기했어요 자 잠깐만 요 요식 있죠 요식 요거.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에 뭐 요기 숫자하고 요기 숫자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c0 더하기 5c1의 2 더하기 5c1의 2의 제곱 더하기 5c1의 2의 세 제곱 3제곱의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5c5의 2의 5제곱이다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1 플러스 2의 5제곱으로 해석해야 돼 x자리에 2가 있는 거잖아 지금 n자리에 왼자리에 5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3의 5제곱이니까 계산값이 나오는 거야 이걸 계산하세요 1 더하기 5곱하기 2 더하기 이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면 3의 5제곱이 2 4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준 게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거를 봐야 돼 그래서 그책에 예제들이 있는 부분을 꼭 한번씩 살펴봐 오늘 좀 여기 지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쓸게요 왼쪽에다가 자, 분할 분배라인 지우고 아까 나타났던 이항 계수를 성질까지 같이 인정해봅시다. 일단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nc0, nc0 nc1x, nc2x nc2 nc2 nc2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ncn의 xn제곱으로 끝나겠죠? 네. 그러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쭉쭉 해서 ncn까지는 얼마? 2의 n제곱 nc0, nc2, nc4 이렇게 해서 짝수 번째 더한 것은 2에 n-1제곱 nc1, nc3, nc5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 만 더한 것도 2에 n-1제곱 자 근데 또 생각해 봐봐 n이 짝수야 아, n이 홀수야 예를들어 홀수면 0 포함해서 이 항들은 짝수개가 나온 거지 맞나요? 근데 맨 앞과 맨 끝이 어떨까? nc0과 n c n 은 항상 같이 그러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맞추면 뭐 얘가 5라고 할게 홀수, 홀수여야 돼 그럼 5 c 는 5C4 5C2는 5C3 맞나요? 0, 1, 2, 3, 4, 5를 거꾸로 더하면 이렇게 더한 거는 이렇게 더한 것과 같을 수밖에없어 왜? 이렇게도 같은데 이건 이걸 이용한 거지 이항정리를 이용한 게 아니야 그냥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쓸 일은 없지만 비슷한 구조를 띠니까우리는 여기라고 착각을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서 같이 써드린 것뿐이에요. 여기로 지울실게요 됐죠? 네. 이제 봅시다 이제. 첫 번째 볼게요. 뭐라고 돼있어? 일반항 구하래. 4C 아래. 자 무엇의 일반항? A 플러스 B의 4제곱의 일반적인 항은 4개 중에 알게 뽑아 앞에 있는 a는 4- 알게 뽑고 뒤에 있는 b를 알게 뽑아줘야 되는거지 그 다음에 2a-b의 몇제곱 네. 4제곱의 일반항도 몇개 중에 4개 중에 알게 뽑아 앞에 있는 2a는 4- 알게 뽑고 뒤에 있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를 알게 뽑아야 돼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4제곱을 전개한 것은 4c0에 x4제곱. 4c1에 x 세제곱 y. 4c2에 x제곱 y제곱. 4c3에 x y 세제곱 4c4에 y4제곱이겠지. 오케이? 어차피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x4제곱 플러스 4x3제곱 y 플러스 6, 이렇게 4, 1, 4, 6, 4,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다음. 2x-1의 5제곱에서 무엇의 개수? 자, 이거를 써야 돼. 특정 항의 개수잖아. 네. 특정 항의 개수. 이것 써먹는 거야, 이제. 특정 항의 개수. x가 3개야. 네. 그럼 5개 중에 x를 제외한 나머지는 2개 뽑겠지. 네.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2x항을 몇개 뽑아야 되고? 네. 마이너스 1을 몇개 뽑아야 돼? 2개. 10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1. 80이야. 오케이? 이제 이런 것도 해 x 제곱 플러스 x 분의 1의 9제곱에 대하여 오케이 뭐 그러면은 x 세제곱에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x 세제곱이어야돼 예를 들면 이걸 다섯 개 그럼 얘네개 뽑아야지 10차 4차 약분하면 6차지 그럼 얘가 좀더 커져야 되네 그럼 네개 다섯 개 뽑으면 8차 되고 5차 되니까 약분하면 3차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네개 얘는 다섯 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뒤에 거 기준으로 95에 x 제곱은 4개 뽑고 x 분의 1은 다섯 개 뽑아야지 어차피 그러면 차수는 정해졌고 개수는 이걸로 끝나겠지 이런 오케이? 네. 자그 다음 문제 뭐라고 돼있어? a 플러스 b의 몇 제곱에 대하여? 7제곱. 7제곱에 대하여 누구의 개수 a 넷 b 셋의 개수어이고 끝났지 7개 중에 뒤에 있는 거 3개 뽑으래 근데 어차피 여기 숫자들 없잖아 어차피 그러면 여기 차수만 나올 거니까 이게 답이네 음. 얼마? 35오 35. 아까 얘기한 거 나와있네요 x-x분의1의 몇 제곱에서 6제곱. 6제곱에서 상수한 거 아래 상수한 그럼 생각해봐봐 분모 분자에 차수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뽑아줘야 되겠지 네. 그니까 러 앞에 거 3개 뽑고 뒤에 것도 3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6 c 3에 앞에 있는 x를 몇개 뽑고 3개.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도 이렇게 뽑아야 돼. 3개. 그러면 6c3은 20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튀어나오니까 상상은 마이너스 20입니다. 뒷장 넘기시면 이항계수의 성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다나왔고요 6번 말씀 안 드렸고 5번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것들은 응용이고 현재 얘기 못하고 밑에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가하죠 음. 이것도 아직은 얘기 못해요 뒤쪽 넘기시면 파스칼 의 삼각형 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나와있는데 이거는 파스칼 의 삼각형이 아니라 조합에서 ncr은 m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 곱하기 r 팩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지 마지막 개념 유형 확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1번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쭉쭉쭉해서 ncn까지 더했더니 얼마래? 63이래. 뭐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쭈루룩 다 더했는데 nc0이 빠졌지. 그럼 nc0까지만 있다면 뭐야? 이의 n제곱일텐데 그걸 뺐으니까 nc0이 1을 뺀게 6 3이어 그러니까 이의 n제곱이 얼마인겁니까? n은 6입 자 다음,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아까 여기 있던 짝홀이 부호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 x에 마이너스 있던 거니까 답 얼마? 0 다음 a플러스의 6제곱이 ab5제곱의 계수를 구하네 파스칼 삼각형 쓰기 싫잖아요 봐봐 논술형 내겠니? 소수령 나올까? 이거 한다면 적어오겠지? 학교에서 수행평가 그럼 그때 가서 연습하자고 지금은 우리 빨리 구하는 게좀더 필요하니까 6개 중에 5개 뽑겠죠? 네. 개수니까 어떤 숫자도 이제 없죠? 이 네. 끝이겠죠? 6이네요. 자 다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무엇이 주문디? 얘가 주문디 자3시0 더하기 음. 3시1 더하기 음. 4시2 1 더하기 3 더하기 6 정답 얼마? 10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잖아. 뭐를?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보라는 거야.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큰놈쓸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또 파스칼의 삼각형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큰놈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 10 선생님이 게더 오래 걸리는데요. 네, 근데 앞으로 문제가 이따구로 나올 거거든. 3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 더하기, 7C5 더하기, 8C6 더하기. 이거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좀 전에. 5C2, 또 파스칼의 삼박형, 6C3, 또 파스칼의 삼박형, 6C7, c 4 또! 또! 이것만 계산하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 문제가 그냥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풀면서 그게 중요한거야든 센을 풀면서 대충 풀다보니 맞아 아니야 어 답은 맞았어 아니야 정확하게 가는 길이 필요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해야 돼 특히나 이항정리요구자 이제 책에 없지만 드릴 얘기 마지막 누구야 분할분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만 드릴게요. 분할과 분배야. 이미 저기서 했어. 조합에서 몇번 했어. 왜? 저런 거 있잖아. 10명이 여행가는데 3명, 3명, 4명으로 조를 짜는 거. 그거 어떻게 했어? 10명이 가는데 3명, 3명, 4명으로 조를 짜. 조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 그럼 이건 분할이야. 근데 얘 1, 2, 3조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는 순간 분배지. 자 그럼 이거는 10명 중에 3명 뽑고 7명 중에 3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이 3과 이 3이 겹치기 때문에 이팩으로 나눴죠. 자 이게 분할이구요 분배란 분할 후 배열이야. 그러니까 분할하고 분할 고 배열이니까 지금 분할이 끝났지. 이걸 A조, B조, C조라고 한다면 분할 끝났으니까 곱하기 뭐해주면 배열 3팩두표를 해줘야 돼.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나눠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노란색이지 여기는? 됐죠. 네. 분배, 분할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 어, 예제 문제 또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다 풀고 나면, 2시까지는 여기서 저랑 같이 문제 풀게요. 신가갈 거고 2시 넘어가셔서 센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